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저번주에 알게된 언어의 문법과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 문법인데 문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음... 사용하는 방법 말하는 건가요? 그 어떻게 쓰는지? 목뭐 대가로, 막 중가로, 말 이런 거? 아 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HTML랑 CSS는 대충 알고 있는데, 뭐 자바스크립트는 너무 음. 약해요. 일단 HTML부터 볼게요. HTML 네. 문법이고요. 네. 먼저 HTML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먼저 꺽쇠를 열어야 돼요. 그쵸. 저게 태그의 시작이고요. 네. 그다음 태그 네임을 입력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div라는 디비전의 약자를 입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꺽쇠를 닫으면은 이게 여는 태그의 끝이에요. 그 디브가 뭐라고요? 이거 네. div는 디비전의 약자예요. 무슨 뜻인가요? 공간 그 구획 음. 그런 문자고요. 네. 실제로 말하면 돼요. 네. 그런 뜻들이 있긴 한데 태그 용도랑은 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연는 태그 다음에는 단른 태그가 네. 와야겠죠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앞에 꺽쇠를 열고 네. 슬러시로 닫아주고 태그 네임 앞에 연 태그와 똑같은 태그 네임을 입력한 다음에 네. 꺽쇠를 닫아주면 이게 이제 하나의 태그 영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예를 들면은 바디 안에 여러 가지 태그들을 넣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바디, 여기도 바디 하면은 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들은 바디 안에 있는 애들인 거죠. 그쵸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태그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네. 이 단일 태그들은 이미지라든지 그 내려쓰기라든지 선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네. 따로 닫아 주는 태그가 없어요. <웃음> 자, 그다음 CSS. CSS는 셀렉터가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셀렉터 다음에 중괄호를 중괄호를 사이에 두고 속성을 입력을 하는데요. 네. 중괄호 안에 이제 속성이 들어가겠죠. 그 속성들은 네. 이름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속성 이름과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게 세미콜론이에요 요 가운데 네. 세미콜론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이렇게 셀렉터와 셀렉터 다음에 오는 바로 중괄호 열고 이속성들 프로퍼티라고 하거든요 뒤에 빠진것 같은데 아맨 뒤에는 생략이 아니, 가능해요 뒤야? 아 그래요? 이건 네. 새로운거다 그리고 중괄호를 닫으면 이게 하나, 한 줄의 CSS가 되는거죠. 최종적으로 이런 뭐 형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html, 어, css는 쉬웠죠? <웃음> 자바스크스는 되 어렵습니다. 중괄호, 내괄호, 세미콜론 다 있더만. <웃음>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좀 근데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카밀케이스라는 문법을 사용을 해요. 흠, 모르는 거. 카밀케이스라는 지금 보면은 앞에는 소문자로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카밀 다음에 케이스 두 단어에 합성한데 네. 카밀 다음에 케이스가 시작할 때그 케이스의 C가 대문제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단, 단어들을 이어붙이는 건데 중간에 이어붙는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카멜 케이스 문법이고요음 음. 자, 자바스크립트는 변수가 존재해요 네 변수 같은 것은 이제 저장소라고 하고요 네이 저장소는 이렇게 var, v a r i a b 의 헝가리 표기법이에요 var 다음에 name는 value하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줘야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각 그러니까 변수 네임이 밸류다. 네, 이렇게 네임은 밸류라고 음. 써 놨으면은 음. 다른 데서 네임을 쓰면은 걔는 밸류로 출력이 돼요. 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역시 CSS와 같이 선택자가 존재해요. 네. 왜냐면은 DOM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DOM에 있는 태그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css와 매우 다르죠? 정말 <웃음> 투나옵니다 <웃음> 자, 이 document라는 것은 그 웹페이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웹페이지 안에서 query selector 그러니까 selector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예시로서 query selector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셀렉트... 만든 그냥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있는 문법이요? 아, 존재하는 메서드예요 메서드는 음, 나중에 음, 설명을 음, 할거고요 음, 네. 어? 퀄리셀렉터라는 안에, 이제, 괄호는 함수죠. 하, 어, 음. 괄호는 함수인데요. 퀄리셀렉터라는 함수로 안에, 이제, 네임이라는 애를 넣어주면은, 네. 얘가 도큐먼트 안에서 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찾아요. 음. 그래서, 아까 변수와 혼용하면은, 그, 얘를 찾아서 변수 안에 저장을 해놓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아까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명령들이 존재를 해요 네. 기본적인 명령들 그런 것들을 메서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아까 셀렉터를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그 셀렉터를 선택한 다음에 add, event, l i s t n e r 하면은 이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클릭이라든지 음. 그 키보드를 친다든지 마우스 휠을 음. 한다든지 음, 모든 동작들? 네 그런 유저가 사용하는 인터렉션 같은 부분 음. 그런 것들을 add event listener라고 해서 이런 메서드들이 존재를 해요 음. 근데 앞에서는 Document 점이었고 이거는 Selector 점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아, s e l e c t 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요거를 말, 요게 함축된 거예요. 음, 그거 자체가 지금 Selector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세미콜론을 빼고 점 다음에 얘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점 다음에 음.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Document Query Selector 한 다음에 a d d e v e 리스트 i 한 다음에 음. 세미콜론이 되겠죠 음 편하게 쓰려고 줄여버린 거네 셀렉터는 네 보통 아까 변수를 설명해드렸잖아요 음.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해요 음 그럼 짧아지겠죠 음 그리고 함수 <웃음> 함수 펑션 완전히... 함수라고 하죠 네. 번역을 <웃음> 하면은 약간 계산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얘는 함수에요 한 다음에 함수 네임이 와요. 네. 함수 네임이 온 다음에 이 부분은 인자라고 함수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값을 받는 곳이에요. 음. 그리고 이 중괄호 안이 함수가 실행되는 곳이죠. 음. 다음에 에, 웹페이지와 구동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네. 어...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야 하나...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네. 브라우저에 이제 저희가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잖아요. 네. 어, 네이버 같은. 네. 그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실제 주소를 알아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웹페이지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주소를 알아내서 해당 주소에서 웹페이지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을 해요 서버로 음 그러면은 이제 서버는 그 요청을 받았겠죠 네 요청을 받은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브라우저로 보내줘요. 음. 그러면 브라우저가 HTML랑 CSS랑 JavaScript랑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네. 우리가 보는 실제 화면이 되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그냥 공간만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뷰어라고 보시면 좀더 편해요. 아, 뷰어. 네, 뷰어. 음. 브라우저는 뷰어 같은 거예요. 음. 발음도 비슷하네 <웃음> 넘어가요 이거 편집하지 마요 <웃음> <더> 넣을거예요 <웃음> 아니요 빼버려그 역시나 너무 빨리 끝났네요 끝났어요? <웃음> 네. <웃음>